사람은 떠나야 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그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니까 남들 다잘 하니까 나도 잘할수 있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부여 잡아봤자 내게 아니면 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 내 나름 해보려고 했지만 안 돼요 뭐 접었습니다 접었다가도 또 했어요 될줄 알고 남들 하니까 또안 되네 또 접었습니다 또 그러고 있는데 주변에서 또 많은 도움을 줘요 힘을 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노력들을 해줬습니다 또 그래서 손을 댔어요 근데 안돼 그래서 미련을 가지고 질질 끌려다닐 바에 그냥 아예 접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나한테 맞지 않는 것도 내게 아닌 겁니다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영원히 다시는 영원히 죽는 그날까지 손도 대지 않기 위해서 오늘 큰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안 돼. 사람은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난 아니다. 뭐 그렇게 큰 결정을 내리고 오늘 실행에 옮긴 하루입니다. 뭐 이제 앞으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을 겁니다. 아뭐 그런 일은 그런 일이고요. 며칠 전에 월급날이었습니다. 사람은 월급날이 되면 그날만 기대하게 되고요. 그날만 바라보게 되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쟁이로 돌아선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 월급날을 기다리는 그 재미에 살고 있고요 그 월급날을 위해서 우리는 내 모든 걸내 영혼을 팔아서 힘듦도 있고 고통도 잊어가면서 우리가 일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월급날이 다가왔고요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은 한 4일 전에 들어왔는데 월급을 쓸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시간이 또 흐른 지또 4일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내 월급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바로 전까지는 알바 그리고 뭐, 일용직, 주급 우리가 얼마씩, 얼마씩 그때그때 그때 받아가면서 생활비로 쓰면서 생활을 해와서 내가 총 얼마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일만 해서 무조건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그냥 밤낮 안 가리고 뛰어다니기만 했어요. 그래서 한 주에 뭐 몇십만 원, 며칠에 얼마, 며칠에 얼마, 마지막 달에 얼마, 뭐 이렇게 통장 내역을 보면 지저분하게 일주일에 얼마, 3일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계산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특정한 직업이 없이도 아, 이렇게도 먹고 살수 있구나라고 경험했던 그런 지난 1년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봐요. 뭐 어쨌든 그 전에는 장사를 하면서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매달 얼마를 번다 뭐 이런 계획이 없었던 었것 같아요. 그것도 한 10년간 구체적인 또 계산 없이 그렇게 또 들어오면 쓰고 안 들어오면 안 쓰고 계획이 일정 없었어요. 근데 이제 월급쟁이라고 하죠. 이제 월급쟁이로 돌아선 지 이제 3개월 차 들어서면서 정해진 날 급여가 들어오고 그 급여에 맞춰서 이제 생활하는 삶을 살고 있는 지 3개월 차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버나 저렇게 버나 버는 건 똑같아 보여요. 왜냐면 들어옵니다. 통장에. 근데 쓸 돈이 없어. 신기해요. 이게 난스 쓴게 없거든요 바람처럼 들어왔다가 비처럼 빠져나가는 게또 우리 의 월급 아니겠습니까 들어오자마자 나가겠다는데 잡지는 못할 망정 어디 가냐고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뭐가 그렇게도 급하길래 그냥 그냥 막 달아나 그냥 갈 길이 있나 보죠 지갈길 가는 거지 뭐 사람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숨만 쉬는데 나는 돈이 없다 이것은 일용직으로 사나 장사를 했었던 그때 생활이나 월급쟁이 지금이나 변함없는 결과입니다 뭐 일단 월급이 들어왔어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이번 달 4월 19일이 저희 딸 생일입니다 집에 오는 길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광고가 하나 떠요 광고를 쭉 보고 있었는데 이야 이거 뭐 70% 온라인 특가 세일을 이틀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딸 네, 주문을 눌렀습니다 70% 뭐 이런 맛에 우리가 또 죽어라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급을 받으면 하고 싶은 것들이 머릿속에 몇 가지는 있긴 했습니다 또 계산을 하다 보니까 좀 빵꾸가 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또 머릿속에 듭니다 이번 달에 또 지출이 내가 쓰는 건 아니지만 생각한 것보다 많이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먹는 걸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도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 자체가 정말 답답한 삶 아니겠습니까 나는 뭐한게 없는데 돈이 없네 뭐 그리고 이제 나가야 할때 돈이 핸드폰 요금, 보험비, 뭐 그렇게 일단 좀 빼두고요. 자동차 보험을 내야 되는 날입니다. 음, 그래요. 숭통 빠져나가겠죠 또 이번 달 제가 또 리스가 끝나는 달이에요 5년 전에 끌었던 그 리스 차량이 만기가 되는 달입니다 새로운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는가 새로운 차량을 렌트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 차를 인수를 해야 되는가 이세 가지의 고민 중에서 나한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인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돈을 아끼고 이게 가장 절약하는 방법이다 라는 생각에 인수를 덥석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이라도 매달 나가는 돈이라도 줄이면 또이 인수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네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거 저거 다 떼서 90만원 한방에 후떡 나갑니다. 매달 이번달이 마지막이겠거니 하고 다음달되면 여유가 있을겠거니 하고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면서 살아와요. 그런데 내가 받는 금액은 항상 정해져 있는데 다음달이 되면 또 뭔가 있어. 사람이 몇달 앞을 내다보면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이번 달잘 마무리했어. 다음 달이 찾아왔네. 근데 다음 달에 또 뭔가가 생겨. 나는 지난달에 이번 달에는 아 이제 차량도 이제 끝났으니까 돈 나갈 게 없고 뭐 이것도 끝났으니까 나갈 게 없어서 조금 여유가 있겠거니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차량 인수 금액이 있다는 것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갱신한 달이라는 것도 상상을 못했어요. 결국은 3개월 전이나 이번 달이나 매달 그냥 나가는 게 뭔가 크게 또 생겨요. 다음 달 진짜 없거든요 다음 달에 차량으로 나갈 돈이 있나 나 이거 핸드폰도 이제 약정이 끝났어요 3년 다 끝났습니다 이거 뭐 핸드폰 여기 깨지고 막저 이거 전화 안 돼요 바꿀 생각이 없어요 이제 나 약정의 노예도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 다음 달 되면 나가야 될 돈이 없겠죠? 크게 나갈 돈이 없을 거야 근데 또 다음 달 되면 뭔가 있을 거야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아, 이번 달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잘 막았어. 근데 다음 달 나갈 돈이 없는데 그 달이 다가오면 뭔가 또 나갈 돈이 또 생겨. 막을 수가 없어. 돈 나가는 길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나 봅니다. 쉬면 안 되는 게그 이유인 것 같아요. 사람은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지 여유 있는 삶을 살까? 근데 어쨌든 모든 계산을 다 내려놓고 사고 싶은 거를 맘 놓고 사고. 먹고 싶은 걸맘놓고 먹고 뭐 이런 걸다 떠나서요 여유 있는 삶이다 라는 기준은 장을 보러 갑니다 장 보러 가서 물건을 담아요 다 담는데 이거 담을 때 머릿속에 계산 안 하는 그날 그날이 나에게도 여유가 찾아왔다는 날 아니겠습니까 계획적인 지출 계획적인 소비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안 써야지만 살수 있는 게 답이긴 한데 그게 또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약간은 좀 즐기기 위해서도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도 버는 거지만 즐기기 위해서도 돈을 법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건데 나는 안 써서 먹을 거야 이게 과연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당장엔 안 써야 안 먹어야 우리는 산다 그런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출근하러 가보겠습니다. 아침이에요. 언젠간 저도 장을 볼때 계산 안 하는 날이 오겠죠? 딸내미 생일선물을 사주는데 세 일이 아닌 정가상품을 사주는 그런 날이 오겠죠? 기대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꼭 그런 날이 오실 겁니다. 안될 거라는 건 없어요. 사람이 안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꼭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성공하실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또 월급에 대해서 주구장창 떠들고 있는 나중에 제가 오늘 또 마무리 진게또 있습니다. 아 오늘 제가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폐업신고란 뭐냐? 온라인 통신사업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오래전 영상에서부터 디지털 로마드에 대해서 나랑은 맞지 않아서 나는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맞아요. 스마트스토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는 아예 접고 물건을 판매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어쨌든 이 사업자라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온라인 스토어로 잘 하고 있는 젊은 우리 사업가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이 계세요. 이두 분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많은 정보도 주고요. 많은 도움도 주고요. 설명도 해주고요. 아낌없이 많은 정보들을 다 퍼줬습니다. 치트키를 가지고 장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국내가 아닌 동남아시아에서 그렇게 또 디지털 로마드의 꿈을 안고 성공할 수 있다 큰 마음을 먹고 동남아시아로 진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엿 여섯일을 해 하나도 못 팔았어요. 물건을 한 개도 못 팔았습니다. 그 어떤 뛰어난 젊은 청년 사업가들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정보를 줘도 나는 안 만나봅니다 내게 아닌 거예요 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정보를 줘도 받아 먹지 못하는 놈은 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죽어도 안 돼요 알려주는 코대로 또 설명해주는 코대로 올려봤어 안 나가 안 나가 그렇게 또 부여 잡고 있다가 건강 보험료만 25만 원이 나왔습니다 다 접고 폐업 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시는 안할 거예요 남들 다 하니까 될 거다? 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해주고 도움을 주더라도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맞는 일잘 선택을 해서 즐겁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쓰디쓴 실패 경험을 안고 또 밝은 내일을 위해서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힘내셔야 돼요. 할수 있어요